드리지 마겠습니다. 혹시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가십니까? 방금 뭔 소리야? 계십니까? 실례 좀 하겠습니다. 뭐야?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못 들었습니다. 방금 다시 한번만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저 잠깐 들어가 빛 내려 드릴게요. 저 잠깐만 들어왔습니다. <웃음> 저뭐 있다. 약하지 않아, 쎄쎄쎄 쎄. 나 진짜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양이가 뛰 끼어 오 길래 제가 대신에 좀 있다 나가서 제왓구에다가 양양포치 한번두대 날... 갈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캠맘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이 나가서 왔고, 에다가 양양포치 두대, 날릴... 어휴... 두대 날릴게요. 두대 날릴게요. 이게 이제 경사가 져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내 뒤로 도망치면서 잡아지면요 경사가 좋거든요 이렇게. 고민이 어딘가 있었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약하지 않은 기운이 이쪽을 배회했어요 지금. 여기 식탁 기준으로 해서 이쪽 어딘가로 이쪽으로 뭔가뭘 만졌어. 기운이 이쪽 이쪽 어딘가로 지금 다 퍼져 있어 지금. 어... 기운 자체가 그래. 여기에서 했다 한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를 해요. 얘기로. 식기건지도 돼. 식기건지도 왜..? 희기건지도 왜..? 아미 이좋데 이게 맞다고? 어? 진짜네? 진짜 이 소린가? 헉? 진짜 이 소린가? 잠깐만 잠깐만요! 건들지 마세요! 어? 어? 잠깐만 이게 싹가능한가? 잠깐만! 플리시 전단이 켜! 잠깐! 하지 마세요 하지 도망가지 마! 그대로 멈춰! 도망가지 마!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나쁜 명제 아니야 지금? 나쁜 명제 아니고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마. 오시 혹시. 뭐야? 누구세요, 거기?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누구야? 거기 누구야?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어, 잠깐... 어, 말을 하세요. 말을 혹시 원하는 게 있습니까? 놔두시고 말하세요. 우리 얘기를 합시다 저기있다 <웃음> 한명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할매세요?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가방 다친 건왜 관심이 없냐고?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필요가 없죠? 아까 이 방에서 흰색 물체 그리고 아까쯤에 식기세척 합이 다쳤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찾았다. 거기 계시고만이라고. 예스, 예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절대로 그, 들러붙으시면 안됩니다.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거찾아본지았어 여기 있었는데 이쪽 구석에 이렇게 뭐라 있었는데 잠깐만 보거. 장난 그만하시라고요. 음. <뭇> 어, 된다, 어. 어? 씨갑자 하지 마세요. 뭐야?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씨발 중국돈이야 눈뜨고 코 베이징 아이씨, 죄송합니다 할머니 솔직히 중국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국에 중국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 뭐라고 말한다.. 잠깐만 여러분들 방금 뭐라 하셨어요? 예? 네? 방금 뭐라 하셨어요? 와, 씨끔줘 와. 와. 아, 잠깐만. 와. 미치겠다. 어, 이가 아, 아, 야, 야. 뭔 소리야? 뭐, 어떡할 소리야, 잠깐만. 뭔소리 어, 마사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혹시 시장하십니까? 배고프세요? 건드세요 혹시? 와, 냄새 와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와. 혹시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어, 저도 여러분들 둘이 이제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망자 두 분이서. 예, 저도 지금 현재 그렇게 드립니다. 음, 텐베 드려야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은신. 어, 제가 텐베 하대 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태우고 계십시오. 입이 얼었어 지금. 이야. 와. 와르바시돈 김밥 많은 거아 죄송합니다 뭐 특별한 거 구두 진공청소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가방은 아까쯤 이렇게 다쳤다 이게 렇 다쳤거든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에도 여기 여기 쪽 이렇게 이 박스 옆에랑 뭐가 뭐야 디 c 근 여기에가 이쪽 이렇게 계셨군요 또이 박스를 디 c 근 뭐야 디 c 근이 할네. 안에 계시잖아요, 맞죠? 안에 안 계세요 분명히 이쪽 주위 함께.. 신발, 가방.. 아까 이 박스 뒤집은.. 이 박스하고 이, 이 주변에 계셨어요 여러분들 어, 분명히 제가 확실합니다 처음에 아까쯤에 저쪽 주방 쪽에 계단다면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에.. 이부분에 액자 확인해 봐. 세요 계세요 혹시 제가 우리 얘기를 얘기로 그냥 무당집이나 가자. 담배도 효과가 없고 여러분들 그냥 무당집 갈게요. 어.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올게라. 그때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라. 할매 계세요? 어? 계십니까?